안녕~~ 오겠다 이 사람 반갑습니다 아... 씨발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오! 돈에 제 패치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라이언? 아니 클레드는 클레드는 모든 실력대에 미드탑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너프 제 클레드 픽률 1% 1%에, 승률 51%에요. 장인들만 하는데, 51%라고 장인들만 하는데. 사기는 이런 게 사긴 거지. 핑률 5.78%, 51%, 이런 게 사긴 거지. <웃음> 아, 니 마! 아, 진짜 왜 그래! <웃음> 선생님?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프다. 제발, <웃음> <웃음> 농, 농소다 더 있으니까, 이건 뭐. 아, 느낌이 떨어지면 웃을 것 같은데. 아, 좁댔어 후! 오오 아, 지랄도! 네이스! <웃음> 네이스! <웃음> 야하! 예, 라인전 개, 개쎕니다. 아, 이게 아닌 와. 안 돼. 한 번만. 까비. 와우, 무빙 뭐야? 엄청난 고수인데? 아. 여긴가? 까비. g 오케이, 됐어. 아! 고수인데? 지금 슈발.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나안 해, 놀아. 지금 내가 던지는 그, Q를 던지는 게 미니언 탈때 거기다 큐 걸라고 던지는 거거든? 근데 일부러 여기 탈, 타는 척 하면서 여기 타버려, 뒤에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도망가. 오케이. 브랑트 이 사람 미니언을 안 먹네, 그냥. 딜교하려고. 탄다? 이거 여기 탄다? 나이스 이 사람이 미니언을 안 먹네 약 들교에 일부러 다 거네 지금 미니언 30개 차이 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서 어? 이스 더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주리얼 먼저 보죠 컷! 굿난탑 뛰어 갈게요 아, 잘한다 저렇게 할수 있구나 오케이 보통 이제 탑파는 사람들이 미니언 되게 신경 많이 써서 미니언 먹으면서 즐겨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좀 그렇게 하네. 그냥 미니언 좀몇개 줘버리고 즐겨 압살한 다음에 킬각을 보던가 포탑방패를 뜯으려던가 이런 생각으로 게임하시네. 그리고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아! 개오바지 여기 서있으면 어쩔 건데. 여기 서있으면 어쩔 건데. <웃음> 아 전나게. <정말 웃기네. 웃음> 아오왜 그러세요. <웃음> 도망 가겠다. <웃음> 아, 갑니다. 갑니다 본능적으로 일적으로 빼거든 다들 좀 이렇게 딱 와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안돼 오지마 아니야 잘못했어 아아 아, 잘못했어 아아아 아. 아, 랜턴 잡저더 못가요 여기다. 음. 아, 아! 아! 와, 고수. 와, 개고수. 와. 갑니다. 가요. 마지막에 점수도 한번 빠져 올려봅시다. 너플를방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잘 열심히 하다보면 그만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만 너무 꿈이 큰가? 맞아 세트는 왜안 올라오냐? 세트 그거 개편되고 아예 가버린거야? 오얘 개꿀 여기 오케이 고 일만 안 맞으면 되죠 이거 이름 찍고 볼라그런다 얘 하지만, 내가 더 빨라요. 카, 백, 오케이, 주고, 큐! 큐! 오케이, 사왔어. 나이스. 아, 그러지 마요. 아니죠? 아! 아! 아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맞 진짜 개잘했는데 맞지 와 개아깝다 아 진짜 너무 잘했는데 방금은 이 판은 그거 가자 그냥 몰락갑시다 아! 정말 강력한 펀치인데 아 아니 아 미래를 봐버렸어 혼나 <웃음> 가서 이러면 안됐어 티아멘즈 갔어야 돼아 가보자 안 돼, 아니, 마왜그안 아. 박아? 아, 칼리 빨리 박아야지 이런 건컷캐각 잘하면 람 잡을 수도 있고, 어? 나이스이가지 우리 팀 아, 나이스 아, 칼리 500 원이 죠. 일로 와, 이앞패 끝나면 상타 2로 넘어 가지고 둘셋넷주변주미니 10, 없죠. 와, 데미지 뭔데? 뭐야, 이상한 데미지. 맞아? 한 다이브 가? 다이브 가? 나이스! 빨리! 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뭐 왔다. 안 돼! 루시안 궁 없지? 아! 아! 아! 아! 씨! 아! 어, 형, 형.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로와, <웃음> 딱대. 어. 어, 나합니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50만원, 60만원짜리도 안 돼요. 아 이거 좀 너무 이거 탑솔로에 그게 없는데? 줄대가안중또 죽었다 이 사람 갑니다 이제 할수 있는 게텔 타는 건데 안타네 헤헤 <웃음> 지제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한판 더 이긴 마스 승격전 아니냐? than me.